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어, 명상의 처음 초보 단계에서 어, 중급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 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정반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혼자 하실 때 특히 막히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해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방에 계신 분들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없는지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들 가장 처음 두 가지를 선정하기로 했고요 그 질문의 두 가지는 잡념이 올라오고 불안함이 올라올 때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의 기본은 호흡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호흡 명상을 쉽고 잘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명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 이른바 잡념이 많아진다 입니다. 저는 명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즉,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 잡념이 많아지는가 여부는 우리의 내면의 욕구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상을 하려고 했던 시간 내내 잡념에 시달리다가 끝나느냐 아니면 쾌적하고 청정한 우리 내면의 명상상태를 유지하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뒤에 이어서 받았던 질문을 바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아까 질문과 일명 상통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명상할 때 저는 ASMR 틀어놓고 들으면서 생각을 집중하고 정화하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과 정반대로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명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토록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속의 관념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깊은 의식 세계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것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든지 내가 관리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일어날수록 다시 호흡의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생각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억지로 주의를 호흡에 돌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내면은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로 인해서 온통 생각의 아수라장, 잡념의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간이고두시간이고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앉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근원과의 연결된 느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을 잘 하지는 않지만 호흡 명상이라는 것의 정의를 호흡에 집중하며 이것을 통해 내면을 비운다 라고 정의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에 집중하여 내면을 비운다는 것을 생각에 저항하고 밀어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호흡 명상에서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습성들로 인해서 진짜 비우고 흘려내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우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반대로 붙잡고 있는 것 생각의 구덩이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짜 흘려보내는 방법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해왔던 것과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반복하면서 또 함께 실습하면서 몸으로 먼저 경험하고 이해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성으로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동기를 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격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행동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이 상이다 라는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생각은 컨트롤 하려고 할때 더욱더 에너지를 받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놔두게 될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명상을 올바르게, 특히 생각을 다루고자 할때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노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